오이지하게? 응. 오이지한다 오이지 아니야 오이 여섯 개야 여섯 개 6개. 응. 이걸로 뭐할 건지 아래 맞춰봐 응, 오이, 오이 깍두기 오이 깍두기인데 이제 오이가 이게 좀 응? 이제 응. 연해 보이진 않잖아 근데 깍두기 담으려면 오이를 이런 게더나서 너무 연한 거는 깍두기 담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 이 칼등으로 이 오이 가시를 이렇게 좀 긁어줘 싹싹 긁어가지고 헤쳐주면 돼 스쳐올게. 이 가운데 씨를 살짝 이렇게, 응, 빼줘야지. 깍두기 담는 거는 이렇게 빼줘야 돼. 이씨 오이 살때 오이 이렇게 어. 씨 없는 거를 좀 사야 돼. 가는 거. 음. 가는 거 사야 씨가 없어. 근데 나이거 없어 갖고 이거 할수 없이 이거 샀어. 얘는 씨가 너무 많다. 응. 어. 할수는 없이 이거 샀어 내가. 음. 없어 갖고. 한번 집어 먹을 만큼 야, 오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반 어.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놔나게 네가 먹어. 씨. 밥 비벼 먹어야지. 오이 씨를? 응. 음. 됐어. 그냥 먹어. 원래 이렇게 씨가 많나? 이게 좀좀 좀 오이가 나이 먹은가? 어, 나이 먹어서 그래. 아이거더 많네. 음. <웃음> 이게 더 많네. 갈수록 더많아왜 오이가 좋은 게 없더라니까 마트에. 음. 오이 깍두기가 아니라 오이 석박지네 얇아가 이거? 응. 오이 깍두기야 맛있지 소근이 많이 먹으니까 물려 <웃음> 밥, 밥에 밥 고추장 넣고 고추장에랑 뭐 찍어 먹어야지 이것도 이것도 얘가 배가 빨랑 불렀네 어, 배부른 게 오이. 씨가 많구나 응, 오이 볼록 사... 볼록 튀어나온 그래, 게 그래 오이 살 때는 가는 거 사야 돼 가는 거통통한거 거 사면 이렇게 씨가 많아 시가 차니까 이렇게 배부르네 음 이하 음. 딱 좋네 단단해 음. 보이고 여기, 여기 게가 좀 시가 들어있네 아 음. 그러니까 음. 이걸 보니까 아, 오이는 어떤 거 사야 좋겠는지 알겠지? 음. 가는 거 배부른 거는 사면 이렇게 시가 다 많이 들어있어요까 이것도 골라온 거야 내가, 좋은 걸로 다 잘랐어요? 음, 음. 이게 오이 잠길 정도로 한 1리터 800 정도 놓으면 될것 같아 팔팔 끓여야지 여기에 소금을 종이컵으로 반넣고이게 물이 팔팔 끓으면 이제 불을 끄고 여기다 부어? 응 여기다 부어 응. 뜨거운 물로 절그는 거야 우와. 이렇게 넣고 그냥 식을 때까지 어메 응, 뜨거라 그시네? 식을 때까지 그냥 놔둬 이렇게 오안 익어? 응안 응, 익어 오. 태어나네 응. 되게 아삭아삭해 그래야 이런 걸 누가 알아냈을까? <웃음> 엄마 친구한테 배웠어 나도 이렇게 하면 아삭아삭하대. 전번에 다섯 대 아삭아삭하잖아. 음, 그러니까 디디 음. 아삭아삭했는데 이게 다 식었어. 색깔이 푸르소로만 이쁘잖아. 음. 음. 간이 뱃네. 안 물러지는. 음안물러좀 음, 음. 이제 겉에가 좀 짠니까 한번 헹궈줘야 돼. 고추 고추 많이 넣어도 괜찮아 양파 반개 고추, 홍고추 두 개만 썰어 넣어야겠다 액젓, 여긴 이제 액젓 좀 넣고 어, 새우젓을 좀 넣으면 좋은데 우린 새우젓 없으니까 그냥 오늘 액젓으로만 마늘 생강 좀 넣고 이렇게 쏘고. 어, 오이는 좀 아삭아삭 해야되니까 설탕보다도 이게, 당원을, 뉴스가, 이렇게 조금만.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적당히 빨간 정도로. 됐어. 근데 고춧가루 이렇게 불 뿌르면 더 빠르게. 오이 소박이 아니야 이거? 응. 오이 깍둥이 되니까, 뭐, 오이 소박이는 속에다 속을 넣잖아. 응. 응. 아삭아삭 한 포인트는, 물을, 소금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절구는 게, 그게 아삭아삭 하는 포인트. 아주 아삭아삭 해. 응, 됐어. 응, 맛있어.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절거서 이게 이 김치 오이가 절대 물리지 않아요 아삭아삭해 이렇게 해서 어, 오이 깍두기 끝 간단하지? 음, 응 간단하네